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자입니다 제가 한두달 전에 비단계 상계를 한번 채집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다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막 타이피도 하고 짝짓기도 하고 여러가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는 세팅해 놓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간단하게 좀 세팅해 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간단히 세팅해준 친구들을 집에 이제 좀 예쁘게 꾸며주려고 합니다. 거기도 이제 물과 이제 육지 둘다 있는 팔로다리용 형식으로 이제 좀 해주려고 하고요. 그리고 제가 미리 이제 산에서 이끼를 뜯어와서 검역을 해놔가지고 그것도 이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. 자 그럼 바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. 자 그럼 오늘 꾸밀 곳은 이곳인데요. 여기에 이제 비단계 한 쌍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좀 있으면 포란할 것 같기도 한데 아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 딱 이제 육지도 만들어주고 이끼를 꾸며주고 서 그러려고 합니다.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좀 물품 좀 빼고, 이제 물좀 빼고 이랬는데요. 일단 육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래들을 한곳에다 옮겨줄게요. 그래서 와서 이제 육지처럼 이제 좀 쌓아놓으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이제 육지처럼 만들어졌습니다. 물 쪽에도 이제 바닥자가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건 이따가 좀더 채워주고 일단 물을 좀, 좀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. 되게 부운 물이 많아서 다 갈아주진 않고 조금만, 일부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이 정도만 갈아줄게요. 또 너무 갈아주면 얘네가 적응 못할 것같게돼가지고이 정도만 갈아주고선 이제 대망의 제가 준비했던 이끼나무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제가 진짜 보자마자 아 이건 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예쁜 이끼나무입니다 짜잔 와 여러분 이게 제가 다 검역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놔뒀거든요 일단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서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 완벽하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좀괜찮은것 같습니다 이끼가 물에 바로 닿으면 또 안좋으니까 제가 좀 이제 돌같은 걸로 높이를 좀 높여줄게요 자, 이제는 물을 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위로 해서 이제 이렇게. 천천히 물좀채워주도록 할게요 저는 얘네 키울 때 너무 막 깊게 안해줘도 됐어가지고 한 물에 이제 몸을 완전히 담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넣어줄게요 이제 멍은한 5cm 이상이라 지금 여기 좀 낮아 보이는데 이따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오뭐 부족하면 또 채워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충 이제 틀은 좀 잡아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이끼 같은 것도 있고 뭐수채도 있긴 한데 얘네가 다 뜯어먹거든요 수초 같은 것도 이끼도 분명히 뜯어먹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좀 예쁘고 먹이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굳이 이제 막 뜯어먹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끼 같은 거뭐 식물 같은 거안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바닥면에 좀 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걸 좀더 채워주도록 할게요 <웃음> 자러 이제 대충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게 나무가 있기가 진짜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가 개체들을 투입해주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비단계 한을 넣어줄 건데요 스커스 이미 들어갔어요 제 방금 영상 찍는다고 찍었는데 아, 안 찍혀가지고 일단 이제 앙컷개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앙컷개체가 포란개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새끼를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짝짓기도 하는 걸 제가 목격했거든요 자 이제 들어가라 어? 안 들어가네? 정하. 자, 일단 이렇게 암컷 개체가 여기 이렇게 좀 구석구석 다니는 것 같고요. 수컷 개체는 지금 저기 뒤쪽에서 지금 좀 와리가리하고 있네요. 저쪽에 보이시죠?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잎기가좀잘 자라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먹이도 되고 은신처도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저기 좀 육지 같은 느낌이 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들 둘이서 잘 자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완성된 여기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상당히 예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뭐 여러가지 추가도 해주고 그러려고 합니다. 여름 되면 이제 냉각기도 이제 설치해주고 여러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그건 그때하고 이제 지금은 과연 산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